네, 8주 만에 작가가 되어보세요. 책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공동 진행자이자 도서출판윤들닷컴의 대표 이동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책을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출판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출판이 된 다음에 어떻게 나의 책을 알리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 다른 기획까지 연결이 되는지 그 마케팅적인 측면, 퍼스널 브랜딩 측면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이 내용은 지금 책을 1기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 만들고 있는 강의자 안내인데 앞으로 책을 2기, 3기, 4기 계속 넘어가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또 이런 내용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서 어, 모임때 온라인에서 이 얘기를 하진 않고요. 따로 이렇게 화면으로 녹음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지금 주말에 집에서 제 서재에서 아주 편안한 복장, 예, 복장이 복장좀 편안하게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좀 봐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도 켜놨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책을 서비스를 신청을 하실 때 아마 봤던 페이지일 겁니다. 원래 책을이라는 이 서비스는요. 음,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독서 모임 그리고 책 읽기 습관 그 다음에 글쓰기 습관 그리고 결과물로 책을 만들어서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의 책을 선택을 해서 책을 자기의 글로 읽은 내용을 글로 정리를 하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써서 원고가 만들어지면 공동출판이라는 이름으로 전자책이 아니라 실제 종이책으로 출간까지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실제로 책으로 손에 잡히는 종이책으로 실물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저는 출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책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실제로 한 번도 출판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출판이라는 벽이 되게 허들이 높습니다. 특히나 어, 종이책. 전자책도 아니고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그 허들이 더 높죠 허들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도전을 하지 못하고 원고를 쓰더라도 그 원고를 받아주는 출판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글은 사장이 되기 일쑤입니다 이런 어떤 불합리함 혹은 기존의 책을 만들던 어떤 프로세스가 대량으로 책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책을 만드는 데는 되게 좋은 측면은 있어요. 출판사에서는 어, 이 책이 좀 많이 팔릴 것 같다, 인기 작가다라는 가능성이 보이면 어, 한 번에 책을 뭐 3천 권에서 5천 권 정도를 찍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대량의 책을 만들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지만 여기서 그렇게라는 게뭐 몇십만 원 단위는 아니에요. 뭐 몇백만 원 정도. 책을 순수하게 만드는데 그 정도 돈이 들어가고 책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 여러 인 사람들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인건비까지 다 투입을 하면 그리고 출판사는 마진 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러가지 돈들이 다 들어가면 굉장히 단위가 커지죠 예전에 제가 수험서를 쭉 계속 만들었을 때 페이지가 천사백 페이지 정도 되는 수험서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5천권을 초도로 찍었는데 전체에 들어갔던 돈이 1억 2천, 3천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책을 만약에 5천권을 찍었는데 5천권을 다못 팔면 손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책 자체는 만약에 한 권을 만들면 1,400페이지가 굉장히 비용이 비싸집니다. 한 권만 만들게 되면. 그런데 이걸 한 번에 5천권을 찍어버리고 그 다음 에 책이 다 팔리면 이세가 넘어가겠죠 이세가 넘어갔을 때는 순전히 책을 만드는 인쇄 프로세스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책을 원고를 쓰고 그 다음에 교정교열을 보고 페이지 디자인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중복투자가 되는 비용은 아니죠 그래서 책은 몇세몇세몇세 찍을수록 출판사 이득은 계속 계속 높아지고 그리고 출판사 이득과 별개로 그 인쇄라는 개념을 작가는 봤잖아요 그 작가는 책이 몇세가 되어도 자기가 받는 돈은 똑같습니다. 물론 계약하는 방식에 따라서 뭔가 책이 몇세가 넘었을 때 러닝 개런티로 인쇄를 뭐몇 프로 증설을 한다. 그런 조건은 계약서에 달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인쇄는 한번 정해지면 그 책값이 변동이 되지 않는 한쭉 그대로 가게 돼요. 결국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1쇄를 성공적으로 어떤 기간 내에 다 팔아야지 투입된 돈을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작가 입장에서는 몇 쇠가 되든지 간에 내한테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돈은 없습니다 그냥 책값에 인세가몇 퍼센트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얼마 찍었으면 책에 곱하기 해서 그냥 계산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원고를 출판사에 다가 파는 매절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원고를 쓰고 출판사에 돈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출판사는 약간 뭐 아니면 도인 경우예요. 이 책이 정말 잘 나가서 매수에 매수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작가한테 더 이상 줄 돈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한번 원고료를 줬기 때문에 줘 버렸기 때문에. 책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수록 릴 출판사에는 굉장히 이득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책이 생각지도 않게 마케팅에 실패하고 사람들의 호응을 못 얻어서 1세조차 다 팔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출판사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가 신인 작가들을 어그 책을 잘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투자의 입장이 되는 거니까 연예기획사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몇년 전부터 이제 주문형 제작이라는 시스템이 나왔어요. 실제로 책을 이제 시장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바코드를 부여를 받고요. 그 바코드가 있어야 그 바코드는 국가에서 발급을 해요. 그 바코드가 있어야 국회도서관에 납본을 해야 의무예요. 국회도서관에 두권을 납본을 하고 시중에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런 책들 말고도 학원가에서 이제 만드는 어떤 문제집들 아니면 우리 논문 같은 것들도 다 책의 일종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많이 찍어낼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마스터 인쇄 아니면 그냥 복사의 수준으로 책 표지만 만들어가지고 어, 유통을 시키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뭐 따로 1대1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배부를 하거나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바코드라는 게 굉장히 체계에서는 중요해요. 책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니까 그거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이제 팔리느냐, 팔리는 책으로 만드는 거냐, 아니면 그냥 유통하는, 유통도 안 되는 책을 만드느냐에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을 봐가면서 같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책을, 종이책을 만들고 여러분들 이름이 책 표지에 찍혀있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y e s 2 4 여러분들이 책을 유통하는 모든 곳 그 유통의 책임은 제가 집니다. 제가 다 뿌릴 거예요. 자, 그거를 검색만 하면 내 이름이 나온다.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내가 쓴 책이 나온다. 라는 경험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프로젝트가 좀 의미가 발생해요. 결과물이 손에 쥐어져야지 의미가 발생하고요. 근데 그런 어떤 물질적인 의미보다 더큰 의미가 뭐냐? 그러면 내가 책을 썼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쓴 책을 들고 사진으로 인증을 하거나 해서 SNS상에 공개도 할수 있죠. 이제 작가가 됐으니까요. 공동 출판이지만 작가가 됐어요. 이 공동 출판과 단독 출판에 대해서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매년마다 출시되는 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어요. 2023 트렌드 코리아가 벌써 나왔죠. 그래서 그걸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김난도 교수 한 분만 썼어요. 근데 그게 해를 넘길수록 공동 저자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아마도 김난도 교수님과 관계가 있으신 그런 연구소에 계신 연구원들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이 계속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메인 저자가 있고 그 메인 저자의 후광을 얻고 자기의 이름을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암암리에 진행되는 경우이기는 한데 누가 책을 내면 그냥 이름만 얹혀줘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해요. 이거는 유명 작가나 지필가가 되어야지 이제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게 봐준다는 거고 나 전자책을 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종이책 실제로 우리가 종이책, 전자책이라 구분 안 하고 책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종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나 책을 냈어. 나 작가가 됐어. 나 이제 작가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믿겠다 그러면 링크 보내주거나 사진 보내주면 되죠 그리고 링크를 뭘 보내주느냐 면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아이 사람이 진짜 책을 썼구나 라고 알수 있게 되는 거고 공동 저자 에이 책 같이 썼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김난도 교수님도 그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같이 썼거나 따로 썼거나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공동 출판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책을 써보면 여러분들 지금 원고를 한번 써보고 계시겠지만 100%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내 생각을 써라 그러면 정말 글쓰기가 힘듭니다 쉽게 쓸수 있을 것 같죠? 내 이야기니까 정말 머릿속에서 생각을 쥐어짜내도 그걸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책을 이란 서비스로 제가 만나고 있지만 이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제가 만들기 전에 그 전에는 일대일로 코칭을 하면서 책 만들기를 도와줬어요 뭐 강사도 있었고 여러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비용도 비쌌거든요 거의 50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코칭을 해주고 원고를 다 써내면 책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 서비스를 했어요 출판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비용의 10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돈이 누군가는 저렴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큰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큰 돈을 내고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만큼 책한 권을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라는 거는 두께라는 개념이 존재를 해요. 우리 리포터처럼 몇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책을 만들면 아무리 얇은 책을 만들어도 최소 100페이지는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00장이 되겠죠. 100장을 넘겨야지 책의 볼륨이 나옵니다. 너무 얇으면 이걸 책이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해져요. 남들이 봤을 때 에이, 그게 무슨 책이야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책을 쓰게 되면 자기가 써야 되는 분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공동출판을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저희 책을 진행하는 이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모임을 담당하고 있는 안도영님과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총괄 책임을 지고 있고 책을 만드는 데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제가 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렸다면 한 기수에 뭐한 20명 30명을 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당 20만원씩 돈을 다 받아 가면 저희는 수익이 되게 많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책 표지에 20명의 사람이 이름이 도배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인원을 늘리지 않고 6명 정도만 나열되게끔 해놨어요. 근데 지금 다행히 여러분들 일기는 지금 좀 운이 좋아서 이제 3명 그리고 안도역 작가도 포함이 돼서 총 4명 원래는 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좀 사람이 많아질까봐 그래서 4명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야 될 책의 분량은 25장, 25장 정도를 책을 쓰게 되는 거죠. 책을 쓰기 위한 글쓰기 부담도 지금 좀 줄여놓은 상태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쓰고 싶다라는 걸 평소 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모임에 참여를 했을 텐데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쓰고 싶은 분야가 틀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책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옴니버스도 안 나와요. 누군가는 자기 이야기, 누군가는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쓰면 이 책을 누군가가 혹시 사서 봤다. 이 책이 도대체 말하는 게 뭐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제를 던져주지 않고요. 주제를 던져줬다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자면 2023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 법. 여기에 대해서 책을 써봅시다 하면 평소 때이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은 이 모임에 참여도 할 수가 없고 글쓰기도 힘들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평소 때잘 아는 분야나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책을 하나 지정을 했어요. 좀더 쉽게 원고를 쓰기 위한 방법을 저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골랐어요? 첫 번째 책은 네, 역행자란 책을 골랐습니다 자, 이 역행자를 쓴 작가님, 자청 작가님과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얼굴도 본적 없고 온라인으로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본 적도 없고 제가 댓글을 달아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그분이 쓴 책을 그냥 읽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거부감도 좀 있었고 좀 약파는 느낌도 들었고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을 두번세번 번 읽다 보니까 어 책의 내용이 나한테 와닿은 것도 있겠지만 이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 퍼스널 브랜딩과 마케팅을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어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느껴보셨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책은 역행자라는 걸 골랐고 이걸 우리는 읽고 있고 각 챕터마다 자기의 생각을 쓰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수 또 다음 기수가 넘어가면 매번 그때 가장 핫한 책 트렌드를 이끄는 책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책 제목은 뭐 여러분들이 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하긴 할 건데 보통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무슨 무슨 책을 읽은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 우리가 고른 책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도 역행자라고 검색을 하면 이 검색 단어가 네이버나 뭐 유튜브나 검색이 되는 공간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던 검색이 됐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역행자라는 단어를 넣고 책 제목에다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같이 검색이 돼서 역행자 다음에 우리가 썼던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노리고 어, 유명한 책을 고른 거예요 아무도 안 읽는 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책을 읽는 습관 평소 때 들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출판사 대표기는 한데 사실 종이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택했던 책이 책을 읽는 방법이 저는 오디오북이었어요 요즘 오디오북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오디오북을 처음에는 재미로 들었어요 그냥 운전할 때 심심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소설류를 듣다가 요즘은 자기계발서라든지 제가 평소 때 진짜 안 읽는 책의 분야였거든요. 자기계발서는 이런 책들을 조금씩 경제 부분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어요. 듣다 보면 집중도 아니고 아니 이거 이 책은 내용은 이상해 아니야 라는 책들도 있고요. 오디오북으로 들었는데 한번더 오디오북 또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도 있고 이거는 진짜 종이책으로 사서 눈으로 읽어가면서 봐야겠다라는 책이 있어요. 역행자는 저한테 그런 책이었습니다 두번 오디오북으로 듣고 세 번째 책을 샀어요 그래서 책으로 보니까 좀더내 머릿속에 많이 기억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책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고 실제로 볼 수도 있었죠 자 여러분들은 습관을 어떻게 들였어요 저는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는 습관은 들이기가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운전할 때만 책을 듣습니다 그리고 듣는 걸 읽는다고 표현을 할게요 눈으로 귀로 읽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언제 하느냐 먼 거리를 이동할 때이 손은 스마트폰을 만질 수 없는 상황이죠 핸들을 잡고 운전만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일 때 뭔가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평소 때는 그냥 라디오를 듣거나 혹은 음악을 들었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죠 흘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 시간을 내 귀를 내비게이션도 들리긴 하지만 고속도로 올라가면 좀 안전하니까 그나마 그래서 이귀 한쪽을 책으로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동안에 2021년 동안에 제가 책을 들은 시간이 그 윌라나 이런 서비스들은 정산을 좀 해줘요 1년 치를 그게 240시간 정도가 나왔고요 대부분 제가 읽은 책들이 한 8권 7, 어, 책을 완독하는데 7시간 8시간 정도 걸리는 책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윌라는 어 라디오처럼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AI가 읽는 그런 책들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책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3른권 정도를 제가 읽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종이책으로 읽었으면 아마도 한 달에 한권 정도밖에 못 읽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습관이 조금 달라지니까 듣는 습관으로 바뀌니까 훨씬 더 많이 듣게 되었고 이제 차만 타면 자동으로 오디오북을 틀게 되었고 그리고 재밌는 오디오북 보다는 좀 내한테 도움이 되는 책들을 더 많이 읽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 책도 한번더 사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음 이런 단어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시적 독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들은 이 말은요. 배달의 민족 의장인 김봉진님이 그 대표가 어한 언급한 얘기예요. 일단은 책을 다 사놓는다. 그리고 SNS에 무조건 인증을 한다. 읽든지 안 읽든지 인증을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나는 책을 되게 많이 보는 박학다시간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샀던 책은 버리진 않으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손에 닿으면 끄집어내서 보게 된다. 그게 지금 트렌드든 지나간 거든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거기 동감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필요한 책들을 원래 위주로 샀거든요. 내한테 일에 필요한 책들, 실무서들이죠. 근데 이제는 그런 책들보다는 주로 어떤 책을 많이 사느냐 하면 내가 읽지 않는 분야의 책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야 될 때는 책이 제일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튜브로도 볼수 있고 다양한 매체가 있지만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고 목차화가 돼 있는 책을 선택을 해서 정보를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음, 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쓰고 있고 그 책을 쓰기 위한 모임들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책을 쓰는 습관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그 앞에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 거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습관도 기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글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제가 옆에서 안 보니까 모르지만 찔끔찔끔 적어야 돼요 최소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책이라는 게 있고 책의 챕터라는 게 있죠 어쨌든 한 챕터를 끝났으면 그한 챕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적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약간 강제성이 지금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료로 참가한 게 아니라 책을 만든다는 라 생각도 가지고 있고 돈도 냈고 내가 책을 만드는데 원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압박감을 가지기 위해서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라는 이제 공동진행자 안도영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단톡방도 열어놓고 그리고 모임도 계속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하기로 했어요. 원래 이 모임은 이런 게 아예 구체화되지 않았었습니다.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미션 던져주고 원고만 받고 끝내는 미션이었는데 이런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누군가는 강제적으로 뭔가를 압박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출판 마케팅 강의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할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결과물로는 전자책과 종이책이 나오는데 종이책을 그대로 PDF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전자책 방식. 뭐 글자 크기 키우고 줄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종이책의 포맷을 그대로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유통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 종이책과 전자책이 나오게 되면 온라인 서점, 지금 여기는 3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쿠팡을 쳐봐도 나오고 온갖 곳에 지금 다 나오게 만들어놔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게 아니고 POD 서비스를 해주는 곳에서 그런 제휴를 잘 맺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베네피스를 한꺼번에 가지고 갈수 있는데 이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것까지를 해 주셔야 나머지들은 저하고 안도역 진행자가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스케줄은 이미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출판에 관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전에 이 부분부터 한번 봅시다. 자, 2주마다 지금 우리는 온라인 모임을 진행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다음 기수는 요 텀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어요. 자, 6주간에 여러분들의 지필 과정을 케어한다라고 돼 있죠? 네, 계속 온라인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쓰기를 지도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글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어, 무슨 문학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모전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느냐 안 쓰느냐만 체크를 하지 이 문장이 이상해 이 문장은 이렇게 고쳐? 어, 그런 서비스가 아닙니다. 자그 다음 출판 마케팅 강의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출판을 하게 되면 제가 취합을 해요.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원고를 달라고 그때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이거는 온라인 모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단톡방에서도 안내가 계속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동 저자가 되어서 각자의 얼굴은 온라인으로 밖에 확인을 못했지만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제 출판을 진행을 하는데 요거는 제가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글만 써서 내면 끝나는 거고 책을 만드는 거는 제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 회사 이름이 윤들닷컴이에요. 어, 출판사 이름이 출판사를 통해서 100% 제가 출판을 해드립니다. 어, 그 다음에 책 표지는 제가 디자인을 하는데 어, 책 표지를 여러분들한테 컨펌을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책 제목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냥 출판사에서 다 알아서 논스톱으로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ISBN 번호를 발급받는 것도 행정적인 절차도 출판사에서 다 제가 진행을 해요 자 그리고 출판이 되고 나면 자 정식 출판된 종이책이 여러분들한테 한 권씩 발송이 될 거고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책두 권을 살 겁니다. 하,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쟁여놓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책두 권을 저희도 살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도서 납본을 합니다. 국회 도서관에. 이건 의무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책이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책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등록되는 게아니라나좀 있어야 나와요. 그 등록 절차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책이 출판이 되고 이 책이 처음으로 예스24나 yes, 알라딘에 노출이 되면 예스24가 yes, 보통 기본이 제일 처음에 빨리 돼요. 예스24에 yes, 노출이 되면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네이버가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네이버에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쓴 책들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회사이름으로 쳐도 저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제 홈페이지도 나오고요 블로그도 나오고 별의별 게다 나와요 유튜브도 나오고 여기 위에 카테고리 보면 요 카테고리에 도서라고 있어요 자 도서를 치면 윤들닷컴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도서겠죠 자 그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책들은 이때까지 제가 전부 다 직접 집필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만들어 줬거나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프로젝트 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무수화의, 무수히 많은 책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어요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 랭킹을 네이버 랭킹이 아니라 출간인 순을 보면 지금 여기에 직장과 밀당하는 중입니다 라는 책이 한권 나오죠 자이 책은 공동지금 진행자인 안도영 님이 쓰신 책이구요 그리고 윤들 닷컴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을 했어요 안도영 님도 개인 책을 내고 싶어서 저가 코칭을 해주는 서비스를 썼습니다 돈을 지불을 하고 쓰게 됐구요 어,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책 내용도 재밌고 잘 다듬어진 책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북으로 등록돼 있고요. 그리고 예스24 그리고 알라딘 심지어는 다이소몰 그 다음에 위메프 지마켓, 옥션, 교보문고 뭐 이런 데다 등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쓴 역행자를 읽고 난그 책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등록이 될 겁니다. 전자책과 종이책으로 책 제목을 검색을 하거나 출판사명으로 검색을 하거나 저자의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다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냥 이동윤으로 이건 제 본명입니다. 자, 적으면 동명인들이 이거 쫙 나와요.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안도역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안도역도 여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아직 사직 등록은 안 해놓으셨네요. 지금 여기 보면 작가라고 돼 있죠. 사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해 놓으셨어요. 보면 블로그 인스타그램 브랜치 있죠.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예. 네, 아까 전에 직장과 밀당하는 중입니다 라는 책을 쓰신 분의 블로그나 혹은 인스타그램 같이 어, 네이버에서 여기 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튜브나 이런거 다 있어요 사이트가 그래서 뭐 출생 소속 이런거 다 적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인물 정보를 더 빡빡하게 적어 놓으면 뭐 프로필 이라든지 도서 다 적어 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네이버에 검색이 되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근데 이 부분은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 단독으로 출판을 해야지 이게 가능해져요 공동 출판은 네이버에서 책 이름으로는 검색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름을 쳤을 때는 이렇게 인물 검색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 차이는 알아 주셔야 되고요 공동 출판 이냐 단독 출판 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집필을 하고 만든 책이 거의 한 36권 정도가 돼요 근데 제 이름을 치면 나오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네이버에서 인물 검색에 안 나와요. 이유는 제가 쓴 책들이 전부 다 실무서라서 그래요. 여기에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에세이, 생각을 적은 책이 있어야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안도혁 작가하고 똑같이 제 생각을 에세이로 써서 100쪽이라서 써서 책을 직접 만들잖아요. 직접 만들어서 내면 저도 책을 냈기 때문에 여기다가 등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공동 출판을 해보시고 나 개인책도 한번 써보고 싶다. 어떤 특종 주제로 그러면 그때 윤들닷컴의 서비스를 또 이용을 하시면 그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책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강의는요. 생각보다 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빠른 배속으로 돌려서 들으시면 돼요. 자 네이버에 제가 간 다음에 여기다가 p o d pod라고 검색을 그냥 하면요 안 나와요 이게 어떤 뜻인지 잘알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pod 서비스 혹은 pod 서비스를 실시하는 회사 이름을 적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pod 서비스 라고 하면 뭐 여러가지가 막 나와요 뭐 교보문고 pod 등등등등등 해서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걸 이때까지 계속 써왔느냐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저도 썼어요 이렇게 쳐도 되고요. 혹은 부크크라고 쳐도 돼요. 아마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책을 만들어보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가 출판 플랫폼 부크크라고 돼 있어요. 자, 들어가면 자, 이런 사이트가 나오고요. 책을 무료로 출판하고 작가가 되세요.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무료라는 얘기는 책 만드는 데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책이 만들어지는 원고를 쓰고 교환 교정을 보고 교열 교정을 보고 책 표지 디자인을 하고 이런 데는 이제 돈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 무료로 출판한다는 얘기는 한꺼번에 대량으로 책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인쇄값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책 만들기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종이책도 할수 있고 전작책도 할수 있어요. 어 저는 여러분들의 책을요 어, 여기서 종이책으로 등장... 등록시키지 않고 어디다 등록을 시킬 거냐 하면 리디에다가 등록시킬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전자책 플랫폼, 플랫폼이죠. 자 전자책을 만들겠다 아니죠. 우리는 종이책을 만들겠다. 자 눌러주면 자 책을 고르라고 해요. 제가 저번에 모임 때도 한번 언급을 했을 겁니다. 컬러책은 흑백책은 이렇게 구분이 좀 다르죠. 두 개를 고를 수 있게 됐는데 책이 만약에 백쪽이다, 백장이다 100장 중에서 한 자라도 컬러가 들어가거나 한 장이라도 사진이 컬러면 이 책은 모든 부분이 흑백이어야 할지라도 컬러책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흑백책을 안 만들고 이왕 만들 것 같으면 필요하다면 안에 뭐 도표라든지 차트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아무거나 넣고 싶은 걸 그냥 다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책은 반드시 공동출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들어갈 거냐면 이 책을 같이 쓴 사람들의 프로필을 넣을 거예요 그 프로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쓰신 자기소개 저자소개 글들 본적 있을 겁니다 책을 사보면 저자소개에 대한 글 그리고 여러분들의 프로필 사진 뭐좀 자유롭게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거나 어, 혹은 필명을 쓰시는 분들 혹은 얼굴을 공개하기 싫은 분들은 다른 사진을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약은 없습니다 자, 컬러를 만들 거야. 그리고 책도 보면 A4G처럼 큰 사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점점 점 작아지는 문고판까지 갑니다. 이 문고판이 책이 굉장히 작은데 큰 책과 작은 책의 차이는 글자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아요. 이 책이 글자가 더큰건 아니고 글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A4 기준으로 한장 보통 우리가 한 10포인트, 12포인트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죠? 한 장을 빽빽하게 쓰면 얘가 이 책으로 나왔을 때 2.5 정도로 늘어나요 부피가 작아지니까 그렇죠? 면적이 작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25장을 쓰면 되지만 얘를 어, 대충 계산을 해보면 뭐한 10장 정도만 글을 써주셔도 충분히 세명이 모이면 많은 분량이 나온다 네명이 모이면 많은 분량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의 상태를 좀 보고요. 원고의 상태를 보고 이걸 할 건지 이걸 할 건지 결정을 하는데 잘 봐요. 옆에 페이지 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페이지 정도를 만약에 찍었다. 책은 보통 8배수로 많이 만드니까 어 128페이지 정도를 만들었다고 라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 책을 했을 때, 이 책을 했을 때다 달라져요. 어떤 게 달라질까요? 네, 가격이 틀려지죠. 책 규격은 달라지. 책 규격은 당연히 달라지는 거고.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128페이지 실제로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A4지로 만들면 책한 권당 이 정도 가격이 나와요. 만들어지는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이 정도 사이즈로 하면 128이니까 책값이 줄어들겠죠. 페이지 수는 같지만 왜? 글의 양이 좀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나 요거로 할 건데 이거 두 개를 왔다리 갔다리 눌러봐도 책값에 변화가 없어요. 얘는 책값에 변화가 있죠. 18,000원. 18,000원. 이거 두 개가 책값이 같아요. 그 다음에 얘두 개랑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얘를 고르거나 얘를 고르거나 할 건데 A5로 만약에 골라버리면 책이 좀 생각보다 크거든요. 세로가 210이나 되잖아요. A4G의 짧은 쪽이 21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A4 반 접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A5니까. 지금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A4G 있으면 반 접어서 책의 크기를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만들었을 때는 이 책보다는 확실히 크기 때문에 책의 페이지수가 별로 많이 없으면 좀 책이 빈약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알아서 결정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질, 표지 재질을 고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고르는데 저는 보통 두꺼운 걸 고릅니다. 책 표지는 조금 두꺼워야지 책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노우 무광 코팅을 주로 고르구요 유광을 해버리면 책이 표면이 좀 빤딱 빤딱 빤딱 해요 어, 반질반질한 느낌이 나서 조금 싼 티가 난다 저는 다 만들어 봤으니까 그래서 스노우 요걸 가장 많이 저는 쓸거예요 그리고 책 날개가 붙으면 책 비용이 올라가요 날개가 없다 우리 책을 딱 펼치면 표지가 이렇게 안으로 접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없으면 여기가 귀퉁이가 잘 날가요. 그리고 책의 볼륨도 좀 많이 죽어요. 두께가.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만 200원인데 날개를 붙이면 천오백원이 더 붙어요. 책을 생산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비용은 19만원 정도를 내고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원고를 만약에 써버렸다 그래서 책 페이지 수가 1000페이지 정도가 만약에 써버렸다 그러면 책값이 이렇게 돼버려요 한 권당 이 값이 되죠 그러면 출판사 측으로는 손해죠 우리 측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손해예요 여러분들은 19만원을 냈는데 거의 10만원에 육박하는 책을 한 권씩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책을 많은 페이지를 쓰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책값이 이렇게 비싸지면 아무도 안 사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100페이지 정도 안쪽으로 지금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음. 책을 구매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무료로 드려야 되는 사람 모두가 부담이 없는 정도의 어, 가격으로 페이지를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날개를 넣어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흑백으로 가면 흑백으로 가고 날개가 없으면 더 싸지겠죠. 그럼 이건 책처럼 좀안 보입니다. 아무리 책의 표지 디자인을 멋지게 해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고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그 원고들을 제가 한꺼번에 쫙 모아서 정리를 해요. 한, 하나의 파일로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목차도 달고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가 된 것들을 여기다가 업로드 시키면 제 책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책을 만들게 돼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책은 어크크에도 당연히 여기 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점을 검색을 하면 여기서도 이제 책을 살수 있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북크크를 통해서 낸 책이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쓰는 책은 자기 개발 분야에 해당 될 겁니다 자기 개발서를 읽고 또쓴 글이니까 에세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에세이는 그냥 순전히 내 생각만 쓴 거니까요 자, 아무 책이나 한번 찍어 볼게요. 뭐, 이 책을 하나 찍어,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책의 소개, 누가 썼는지 뭐, 소개. 이 소개 부분은 아마 세 분이 들어가겠죠. 총네 분.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이 쫙 들어가고, 그 다음 에 목차 적고, 뭐, 책 소개 내용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등록을 할 거예요. 이거는 어떤 페이지든, 어떤 사이트든, 똑같은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간에 그리고 이런 표지는 제가 디자인해서 다 올려놓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자기 책을 자기가 또 사고 싶다 하시면 어, 저한테 연락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온라인 서점에 여러분들 책이 다 있으니까 뭐 북쿠크를 가시든 예스24를 가시든 검색해서 그냥 구매하시면 살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도 내책 썼으니까 여기서 사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책을 많이 찍는 옛날 방식에는 마케팅용으로 책을 더 찍어요. 그래서 저자한테도 책을 뭐한 10권씩 20권씩 그냥 주고 출판사에서도 리뷰용으로 책을 막 뿌리거든요. 그만큼을 더 찍어요. 솔직히 말하면 책을 3천 권 찍는 거나 5천 권 찍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값, 인쇄알료값, 종이값밖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많이 찍어놓고 막퍼트리는 그런 작업들도 하는데 우리는 책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한권한권 한권 만들 때마다 비용을 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보다는 책값이 비싸지만 반면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책 안에 책을 받아 봤는데 내가 쓴 부분에 오탈자가 있네 그 오탈자가 발견됐죠 책을 대량으로 찍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파일만 교체를 해버립니다 한 달에 두번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부쿠크에서는그한번 교체를 할때 5,000원을 받아요. 인건비 쪽으로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000원을 제가 지불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쓴 부분에 오탈자가 보기가 싫다, 나 고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탈자 고친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반영을 다시 하면 이제 오탈자가 없는 책을 그 다음번, 그 다음번에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안 되는 건 있어요. 오탈자를 고쳐야 되는데 이 오탈자를 고치면서 문장까지 고쳐버려가지고 책의 페이지수가 만약에 늘어나버렸다 이거는 안됩니다 무조건 이 책이라는거는 최초에 등록된 상태 그대로 계속 팔려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100, 책을 100페이지로 만들었는데 가격을 올려버려? 이것도 안돼요 가격을 낮춰? 그것도 안돼요 심지어는 책의 쪽수를 더 늘려? 그것도 안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 책은 계정본으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계정 개정 단행본, 계정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책 내용이 업데이트 됐으니까 기존 책대로는 못 판다, 새로 내라 이런 개념들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행정적인 절차인데 제가 여러분들 책을 이제 정상적인 출판이 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어떤 행정 절차를 거치느냐 하면 서지 정보 유통 지원 시스템이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국립중앙도서관의 시스템이 있고요. 자 여기서 저는 출판사로 돼 있잖아요. 출판사만 여기는 이용을 할수 있어요. 개인들은 이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심지... 다른 말로는 출판사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회사는 출판사도 사업자 등록 번호 말고 출판사의 코드를 받거든요. 출판사 등록을 해야 돼요. 허가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매년 저도 그 유지 비용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가지고 원고도 올리고 표지도 올리고 책 설명도 다 써놓고 이렇게 해야 여기 시스템에서 바코드를 저한테 부여를 해줘요 그 바코드를 종이책도 받아야 되고 전자책도 받아야 돼요 서로 다른 책입니다 그래서 그 바코드를 여기서 받게 되는 데까지 만 48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그걸 받잖아요 그죠? 그럼 중간에 리젝 되기도 해요. 뭔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리젝 사유를 알려주고 고치세요라고 하면 또 그만큼 시간을더 늘어나겠죠. 어쨌든 급하게 우리는 지금 책을 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일이 한번더 진행을 해서 야 불편한 점이 좀 있긴 하겠지만 바코드를 파일로 메일로 봐서요. 그 바코드를 이미지화된 거를 책 표지를 제가 디자인한다고 했죠. 그래서 책 표지의 뒷면에다가 바코드를 집어넣어서 디자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표지를 북크크에다가 보내줘요. 그러면 북크크는 제가 보낸 원고 그리고 책 표지 두 개를 합쳐서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가 주문을 하면 북크크로 바로 주문을 할 수도 있고 예스24로 통해서 주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책을 만들고 배송을 직접 하기도 하고 예스24 측에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이 과정을 한번더 거치면 이제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개선이 돼서 대부분의 온라인 서점에 한두 권 정도를 미리 다 그냥 넣어놔요 팔리든지 안 팔리든지 간에 그래서 그냥 다 뿌려 놓는 상태고 한 권이 없어지면 또 넣고 또 넣고 마치 우리 쿠팡의 물류 시스템에 제품 파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 그냥 다 미리 보관해 놓는 그 제트 배송이나 로켓 배송 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행정적인 절차인데 요것들을 개인이 할 수도 없고, 뭐책한 권을 내기 위해서 출판사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대행하는 어, 서비스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럼 책이 한권딱 나왔죠? 그럼 이 책을 이제 어떻게 홍보를 할 거냐 하면요, 자, 다시 제가 지금 우리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공동 진행하고 있는 이제 안도영 님의 인스타그램을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 그냥 게시물로 하나 등록해 놨네요 그죠 나 이런 책을 냈어 하고 자기가 쓰고 싶은 말들을 쭉 써놨습니다 자기 지인들한테 알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인스타그램은 여러분들 하루에 2천원만 내면 홍보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뿌려도 돼요 홍보 글을 뿌리면 어떤 것까지 할수 있나요 그글 자체에 링크를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예스24 yes, 알라딘 이런 링크를 걸어 놓으면 바로 책 구매하는 페이지로 여러분들이 바로 보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이 책에 대해서 좀더 내가 이 책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됐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이걸 쓰게 됐는지 이 책을 쓰면서 내 감정은 어땠는지를 따로 블로그에다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블로그로 보내버려도 돼요, 광고를. 아니면 지금처럼 여러분들 하나 작가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계정을 하나 만드시고 이렇게 링크를 달아 놓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공동 출판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프로젝트에 제 이름을 걸고 저도 글을 만약에 쓰는 입장이 되었다면 저는 최대한 나를 더 알리고 싶을 거예요. 이 책을 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책은요. 음,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 책은 팔리는 책은 아닙니다. 음, 안 팔리는 책이에요. 끼껏 팔려봤자 1년에 한 10몇 권, 여러분들의 지인이 궁금해서 사 주는 정도. 그러면 이제 그거를 팔렸으면 수익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그 수익이 얼만큼 생기느냐 하면 아까 전에 북쿠크에서 책 팔았을 때 가격 있죠 그 북쿠크도 책 만들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 종이값 뭐 배송비 다 들어가겠죠 뭐 이런 것들을 제하고 나머지를 출판사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그책한 권에서 보통 한 10% 정도를 출판사가 10% 20% 정도를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총 4명이 글을 썼으니까 실제로 돈을 지불하신 분은 세 분이겠죠 그걸 또 3분의 1쪽에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세금 처리하고 이런 관계들을 다 증빙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물어보면 책이 얼만큼 팔렸는지는 뭐 계속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나는 진짜 수익을 받아야겠다 하고 얘기를 하시면 진짜 몇십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수익적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언급을 안 했던 거예요. 괜히 사람이 욕심이 생겨 가지고 내책 진짜 많이 팔린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누군가는 주변에 지인이 많아서 굉장히 그 책을 많이 홍보를 해서 팔았어요. 자기 지인들한테. 근데 누군가는 전혀 홍보를 안 했어. 그러면 홍보를 한 사람 때문에 홍보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이득을 보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 책이 많이 팔렸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똑같이 돈을 나눠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관계가 맺어지면 아무도 이 책을 열심히 홍보를 할 생각을 안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책이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팔아서 실제 돈을 버는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되었을 때 그렇게 돈을 벌수 있어요 의미가 있는 행동들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책을 쓴 작가입니다 라는 걸 홍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책을 쓰으로써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겪었던 경험 있죠. 그 경험들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에 다 쓰세요. 그게 훨씬 더 퍼스널 브랜딩하는 데는 도움이 더 많이 돼요. 유튜브로 하신다그러면 유튜브에도 이런 내용들을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을 한번 만들어보고 책을 써봤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책을 쓸때더잘쓸수 있게 좀 알았잖아요 전반적으로 돌아간 것들을 그리고 저한테 더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제공하는 1대1 코칭 서비스를 이용해서 개인 책을 낼 수도 있는 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출판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쓴 책들을 알리기 위해서 제 인스타그램 올립니다 블로그에도 올리고 다 올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광고비를 넣어서 광고까지 일정 기간 동안 진행을 해요 근데 그렇게 팔아봤자 이게 큰 돈이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광고비만 사실 더 많이 나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김난도 교수도 아니고 유명한 작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은 안 팔립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안 팔리는 책인 줄 뻔히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마케팅비를 부어가지고 책을 팔리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모두가 같이 공감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거는 종이책. 그 종이책 표지에 적힌 내 이름 나는 책을 쓴 작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 내 이름 혹은 내 책의 제목을 출판사 는 아니죠 어. 음, 서점 온라인 서점 그리고 네이버에 쳤을 때 내가 나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만약에 쓰신다면 가지고 계신다면 자기 이름과 책 이름을 제목에 넣어서 글을 몇번 써보세요 그러면 같이 등록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줘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 경험들을 그대로 살려서 가능하다면 직접 책을 한번더 써본 다음에 하는 게더 좋기는 한데 책을 쓴 경험을 토대로 이 내용들을 강의를 만들거나 그래서 누군가 이 방법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그룹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그 팀장이 되시고 그룹의 팀장이 되시고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에 참여하셔가지고 책을 또 만들거나 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책은 약간 중독성이 좀 있어요. 제가 36권 넘게 책을 만들었던 것도 자주 하니까 익숙해졌고 그리고 스스로 혼자 다할수 있으니까 스케줄링이 가능해져서 혼자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글만 꾸준히 쓴다라는 것들도 습관이 붙으면 충분히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 쓰는 기계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워낙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 책을 써서 계속 남기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더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또 되기도 하고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정 주제를 통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책을 만약에 썼다면 그 책이 최근에 트렌드하고 뭔가 맞아 떨어졌다 하면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그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강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도 다니면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을 하면서 그 외의 시간에는 이걸 강의로 풀어 낼 수도 있는 거죠 이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더 디테일하게 풀어 낼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좀 되게 긴 이야기를 한동안 화면만 보면서 좀 떠들었는데요 굳이 ppt 를 만들어 서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틀어 놓고 마치 라디오 처럼 여러분들이 밥 먹으면서 좀 저는 듣기를 원했습니다 자. 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어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한 것들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지만 더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우리 모임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충분히 질문을 하시면 제가 직접 대답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단톡방에다가 답변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윤들닷컴 그리고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 그리고 안도혁 진행자가 함께 공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책을 프로젝트에 온라인 마케팅 방안과 개인적인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쓰기 습관, 책읽기 습관을 계속 들여가는 방법들 온갖 것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차례차례 순서대로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내용이 이해가 안 되셨거나 하시면 뭐,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배속 듣기로 빠르게 한 두어 번 정도 들어보시고 어, 필기도 좀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이 서비스를 여러분들 은 지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습관은 어떻게 붙여야 될 것이며 결론적으로는 책이 만들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최대한 나의 이익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한권 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면서 책을 내면 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안 큽니다. 생각보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사람들이 책을 돈 주고 잘안 사보는 시대인데 책을 쓴 사람에 대한 그 공경심은 가지고 있는 사회기는 해요. 그리고 책 쓰는 방법을 사람들이 은근히 잘 모르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좀 쉽게 접근을 하는 편이지만 아직까지 책 쓰기는 어렵다. 작가가 되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여러분들 어깨에 뽕좀 넣고 으쓱으쓱 하면서 다니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가지 이야기들잘 전해드렸으니까 자 다음번에 또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